안녕하세요. 유진성 병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우리가 좀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일간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자, 을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을목.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옆에 간목이 있는 경우,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데 옆에 을이 있는 경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또 을이 있는데 대운에서 을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을이 태어난 일간에서 태어난 시에 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약에 태어난 달에 태어난 달에 을이 있는 경우 예을과 예을이 똑같은가 해석이 똑같은가 많이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얘가 간목을 만날 때 간목을 만날 때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태어난 달에 간목이 있는 경우 혹은 태어난 시에서 간목이 있는 경우 예하고 예하고 과연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선명하게 나와줘야 합니다. 왜냐 왜냐하면 실제 사주는 여기에서 모든 부분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사주에서 결국 용신도 중요하지만 은 만약에 이렇게 일관을 을목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원에서 간목이 들어올 때 간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을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할까 일단 사주에 격국 이걸 다 떠나서 용신을 떠나서 이 을목이 을목이 돌을 때 간목이 돌때 천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일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일간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을목으로 화초를 이야기합니다. 화초. 화초도 이야기하지만 얘는 예를 들면 넌클로드 이야기합니다. 넌클로드 해석을 해석할줄아려 합니다. 화초도 있고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목이라는 죠 생목 자라는 나무 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을목이 을목이 보면은 을목은 제가 얘기해서 땅에서 이렇게 쉬면서 나오는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을목, 이게 을목, 을목. 쉬면서 굽어서 나오는 모형이다. 굽어서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꽃이 피겠죠. 꽃이 피겠죠. 근데 얘가 굽어서 나온다는 것은 을목 자체는 그견관 땅을 어린쌍이 어린쌍이게 땅돼지를 뚫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뚫고 나오는 힘 자체는 돼지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다그래서을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일단 기본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그 힘은 있는데, 휘면서 오기 때문에, 휘면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입니다 예민하다, 이렇게 볼수있겠죠 자,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을목.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을목이 만약에, 을목이 간목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간목. 감목. 사주에서 간목을 만나게 될 때. 을목을 만날 때, 을이 을을 만날 때, 을이 병을 만날 때, 을이 정을 만날 때, 을이 물을 만날 때, 희토를 만날 때, 경금을 만날 때, 신금을 만날 때, 임수를 만날 때, 개수를 만날 때. 일간 을목이 감목을 만날 때, 감목을 만날 때. 일간 을목이 감목을 만날 때왜 좋냐? 이 등락의 각이라는 건다합니다이 침, 넝쿠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죠.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가 산에 가보면 그런, 그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넝쿨이 이렇게 쭉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을목이 나무가 없을 때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가 나무를 만나, 갑목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면 건뭘 이야기냐면 신분 상승을 이야기해요. 신분 상승. 올라간다면 출세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를 만난다면 얘는 조언자죠. 조언자 도움이 있겠죠. 도움 세력을 만난다. 을목의 갑목을 만나면 도움 세력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할수 있겠죠. 그게 그러면 맞냐? 안 맞냐? 이게 검증이 되야겠죠. 그러면 사주에서 이렇게 을목을 잇는데 이렇게 간목이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여기에 간목이 있는 경우 태어난 시에 있는 경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태어난 달에 간목이 있으면 큰 나무 밑에 작은 을목이 있습니다. 싹이 있다는 거지. 그럼 뭐냐? 햇빛을 얘한테 다 가립니다. 가려서큰 나무 밑에 을목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때는 얘는 영원한 이류예요. 이류. 이인자다는 거지. 얘한테 다 싹.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태어난 시에 간목이 있을 때는 뭐냐, 얘는 등나의 갑입니다. 얘는 쭉쭉 얘가 올라타고, 얘는 미래니까. 향후 앞으로, 앞에 나무가 있으니까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간목이 태어난 달에 있는 걸, 태어난 시에는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진짜 고수로 가려면, 얘가 을목이 뿌리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아니면 뿌리가 없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겠죠 격이 성립이 되는 것은 어쨌든 얘는 타고 올라간다 타고 올라간데 얘가 갑인이고 을여다면 이것들은 이런 경우라면은이 을목도 굉장히 갑목도 자기 파워가 있지만은 올라가는 힘이 좋은데 만약에 이때 갑신이다면 일정하게 올라가다 만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갑목은 큰 나무가 아니고. 적당한나무남다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만 올라간다. 왜냐하면 신 위에 있는 값신 절지 위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큰 나무가 못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을목은 그러나 반드시 얘를 다고 올라가는 것은 이따위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만났을 때 을목이 갑목을 만날 때 일단 출세를 하려고 하거나 자기 신분 상승을 하거나 일, 조력자를 만난다. 원래는 인복이라는 것은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 명대에서는 인성을 향할 때 을목은 간목을 만날 때 오히려 인복, 사람의 덕을 받는다. 조언자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 올라타니까 올라가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을목이 간목이 없을 때 밑에서 바닥바닥 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인과 개가 만약에 우리 수가 만약에 있, 있다면 수기운이 많고 그때 습한 기운이죠. 습목이 되겠죠 을목은 가장 싫어하는 게 습목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는 영원한 음지나무가 됩니다. 음지나무. 음지 넝쿨이 음지 되겠죠. 열매가 별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많게 되면 얘는 물에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네 을목은 간목을 타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을이 을을 만날 때는 어떠냐? 을이, 만날 때. 을이 을을 만날 때는 어떠냐? 앞뒤에서 을을 만날 때 어땠든? 을이 을을 만나면 같은 입니다 화초죠, 화초. 이럴 때는 신강시장을 떠나서 을목은 전혀 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기질 않아요. 을이 을을 만나는 것은 영원하게 뺏어가는 역할밖에 안다.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있 을이 을 옆에 있어도 또 운에서 들어와도 문에서 얘는 을이 들어오면 어차피 얘는 쪼개고 나누어집니다. 자기 몫을 찾아간다면요. 는뭘가져가냐 수분을 뺏어가게 수분 자체가. 수분을 뺏어갑니다. 한 여름철에 태어났는데 을목을 갖고 태어나또 다시 을목이 대원에서 들어올 때는 얘는 수분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설주 인복이죠. 뭘 도와주러 왔다가 뺏어가니까 을목이 을간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운에서 을목이 나오면 절대 동업하지 말아라 동업해왔면 안 된다 얘가 비견이가 동업세력이 죠 아니면 어떤 도움세력이 도움 있죠. 도움세력이 들어왔다가 니네 것만 뺏어 가게 된다. 그래서 영양가가 없다.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을, 을을 가장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운에서 들어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얘가 얘한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거다. 근데 뭘가져가나 수분 공급은 뺏어간다는 걸 같이 나눠가자는 거죠. 뺏어가니까 얘가 늘목기에는 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은이 병을 만날 때, 은이 병을 만날 때, 얘는 태양이죠. 태양. 햇빛이죠. 은은 햇빛을 좋아하겠죠. 염양 여화라그 합니다. 염양 여화. 화려하게 꽃이 핀다는 거겠죠. 화력의 꽃을 피인데 얘에 있어서 얘는 식상입니다 식상 자체에서 이거는 상관으로서 이 자체 이 을목 자체의 병화는 상관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충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성 뇌 총기 아주 좋게 됩니다 의 병화를 만나는 것은 무조건 반깁니다. 엄청 반겨요. 한 여름철 태생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1년 열2년간 병화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을목의 목적은 꽃이 피 한다. 사주에서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병화가 없으면 꽃이 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뭐냐 적당한 선에서 성공한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것마저도 없을 때는 바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을목의 목적은 꽃이 피하죠. 꽃이 아름답게 피하는데 아름답게 못피는 것은 그건 격이 떨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재성을 생절해야죠. 화, 병화가 재성까지, 톱까지 비춰서 얘까지 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을 주면서 빛을 주니까 재성과 재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을 갖고 태어는데 병화를 갖고 있다. 태어난 달이 병화이다. 병화인데 이때 병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보냐? 태어난 달이 가장 중요하다. 겨울철이냐? 을목을 갖고 태어는데 겨울철에 병화가 있느냐? 여름철이냐? 봄에 태어났냐 을목은 봄에 태어난 걸 가장 반기고 좋아한다. 가장 화려게 꽃이 피어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데 병안을 갖고 있다. 인묘진월에, 인병인월, 병진월. 이때 을목을 갖고 됐다면, 얘는 일단 기술성, 창의성, 언어성,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 힘을 갖고 있다. 밀어줘도 괜찮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면 밀어줘라. 이걸 얘기죠 대웅의 흐름 자체가 역행으로 가게 된다면, 장명에서 반드시 이름 질 때는 화기를 잡아줘라. 이걸 얘기죠 화기를 잡아주면 금상척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글자에 잡아주면 더욱더 금상척하다. 반드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계절이 중요하겠죠. 계절에서 이미 답이 다 나온다. 격을 떠나서 이미 얘가 을복이 어느 겨, 계절에 태어나서 병화가 있느냐. 병화의 이유가 없다. 겨울에 태났다 겨울에 태어데병화다 하면 뭐냐. 얘는 좀 고전한다 이걸 이야기죠 왜냐하면 겨울에 병화는 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헛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결과는 없다.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자꾸 낙방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을목이 정화를 만날 때. 정화는 예를 들면 태운다 그랬죠. 근데 얘하고 비교해보죠. 얘는 태양빛이죠. 얘는 뭐냐면 인공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죠 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 얘는 난로라 그랬습니다. 난방, 을목이 겨울철에 태어하는 정화다면 난방기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난방기가 있냐 없느냐. 을목이 겨울철에 태어난 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여름철에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을이 을이 만약에 예를 리면 자, 정미원에 태어났다. 을이 예를 경우에 태어났다. 한여름철에 엄청난 기운의 강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화가, 대원에서 정화가 떴을 때 정사나 정미대원에딱 들어올 때는 어떠냐? 을목이 있던 타버입니다타요 타원. 탑니다. 탄다는 건 뭐냐? 건강 이상이다. 건강에 대한 이상이 문제가 생겼다. 원래 고세에서는 뭐냐면 이 을목 자체가 화기가 많은 상태에 정화가 되면 이걸 단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때립니다. 5세에서기야인합니 그 단명한다. 어쨌든 저는 지금은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대운이돌어때 건강에 이상이 있다. 크게 이상이 있으니까 주의 하나 있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장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회해 주는 것이 좋다. 어쨌든 을은 저화를 갖고 들어왔을 때 을은 별로 반기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 좋아한다. 언제 부분적으로 좋아하냐? 가을철과 겨울철이겠죠. 가을과 겨울. 특히 겨울철의 기온에서는 을목은 정화를 반긴다. 그러나 을목은 봄에도 반기지를 않는다. 을목에는 병화, 봄에 병화를 좋아할지 정화는 반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을목은 어쨌든 봄철에 정화다면은 얘는 얘를 태운다는 거지. 애 태운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을공을 갖고 태어난 저화가, 태어난 시에 저화가 있다. 정민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을이 정민씨에 태어났다면 뭐냐? 얘는 학업문제, 공부문제, 진로문제에서 굉장히 맘고생하고 얘가 얘를 상처를 주니까 상처를 주니까 학교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공부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정화를 반기는 것은 큰 겨울철이다 왜 난방기니까 이때 얘뭘로 통변을 해야 하냐 이때는 비닐하우스 필요해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 난방기가 있어줄 때이이 안에서 화초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난방기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업과 모든 부분에서 할 때는 수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애를 타고 또 여러 가지 투기 투, 투자를 해줘야만이 일정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을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목, 을목이 갑목을 만날 때, 을을 만날 때, 그게 사주에서 사주팔자를 딱 보면서 을목을 갖고 태어난 천간에 갑이 있다 없다 있냐 없냐 얘네들이 있냐 없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충분히 해석하다 그 해석이 어느 달이 문제냐 참고하냐 태어난 달을 말해야 되겠지 태어난 달 태어난 달에서 천간에 을이 있냐 갑이 있냐 병이 있냐 정이 있냐를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개가 영양가가 있냐 없냐 대원에서 두을때 그런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틀림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격국도 중요하지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용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중요하지만, 사주에서의 실질적으로 질문 들고 해석할 때, 이런 상황이 들어왔을 때, 이 상황에, 을이 정비월에 있는데, 정비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들어왔고, 사주에서 이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근데 열악한 상태인데, 향후 사주에서 정사대운이 들어올 때, 이럴 때이 격국 이것을 떠나기, 떠나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얘는 지금 여기서 뭐가 위태하냐면 수명과 건강이 위태하다는 걸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버일를볼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업하다 깨질 수 있죠. 건강이 다 깨진다. 이럴 때 주의를 해줘야 한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 을목이 무토는 건토다 그랬습니다. 건토. 그런데 여기서 해석할 때, 해석할 때, 을목도 잘 봐라, 무토. 무토는 어떻게 보면은, 을목을 무토는, 얘는 제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하나는 토는 토인데, 이게 하나의 정원입니다, 정원. 정원에 이게, 이게 변, 전체를 이렇게 둘러주는 것입니다, 둘러주는 거죠. 이게 무토입니다, 무토. 여기 이제 모든 거 화초가 심은 을목이 들어가겠죠. 얘는 이때는 뭐냐면 보호막을 역할을 해줍니다. 보호, 바람, 비. 근데 모든 부분이 넘칠 때 일정한 것을 얘가 보호를 해주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안정되게 자랍니다. 안정되게. 이 기토는 말 그대로 이것이 없는 상태의 바시오, 정원수다면 기토는 이 둘레가 없는 경계선이 없는 뚝이 없는 그런 정원이라면, 무토는 을목에 있어서는 이게 딱 전체를 언덕을 쳐주고 둑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라나는 을목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 실질적으로 무토를 굉장히 반깁니다. 어느 때? 겨울철에. 왜? 얘가 을이 겨울철에 들어오면 을 자체가 임자가 있다. 근데 무순이다 하면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얘가요. 무술. 엄청나게 얘를 보호해주면서 축구 냉한 기울을 탁 보호를 해주고 술 속의 정화가 전체 여기 안에서 난방기 역할을 해주니까 이 을보가 이때는 보호를 받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지, 이런 사람 그래서 얘는 무술을 굉장히 반기다, 간. 한 여름철, 사주가 너무나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무토가 되면 수분을 싹 뺏어가니까 그것만 경계를 한다, 이럴다 기토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기토는 이게 없는 경계선이 없는 겁니다. 경계선이 없는 정원. 정원. 무토는 경계선에 있는 정원. 을목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얘는 겨울철에 무토가 들어온 것을 반기고, 을목은 겨울철에 기토 들어온 것을 반기지를 않습니다. 왜? 없으니까. 경계를 해주지 않으니까 얘는 이때는 죽고 내가 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을목은 원래 기토를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주에서는 해석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잠깐 무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기토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토부터.